어꽃 비와서 다 떨어졌다. 어. 삽 뭐해 삽 가지고 뭐해? 뭐해? 그거 삽이잖아 삽. 이거? 응. 꽃 아니 버섯 잘라. 그래? 이거 비디오 곱다. 해도 비디오 해도 돼? <웃음> 버섯? 곱자지 곱창 아마 또 살살 봐서 다요. 곱창이랑 맞다고 응. 미쳤구만. 네. 미쳤어. 내휴내시고 네, 맞아. 네. 베트남에 그 요리 있어? 어, 그날. 집상식은 그 나이 미미식탕. 그거. 아, 새동구 사진 보여죠그야 그거 베트남 사람들 많이 먹어? 동도 나도 이거 완전 먹어. 근데 맛있어. 그래? 어, 막장처럼. 나중에 도전해 볼게.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동집 그냥 튀김 동집 말고 그냥 동집만 자라 아사고 공원 가서 먹자. 근데 공원 사람 없으세요. 사람 없을걸? <웃음> 응.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공원 넓어서. 응. 아, 진짜. 한강은 오늘 금요일이라서 응. 사람 많을 것 같아. 응. 와, 여기 뭐야? 뭐 이런 거 생겼어? 여기서 먹을까? 미니 스톱에서. 어, 조제할 수 있어? 그냥 여기 지금 밤이라서 괜찮아. 어. 어. 그 사람도 있어. 입구 지금 못 들어가네 아 여기는 무슨 여기 무슨 공연할 수 있는 무대야 무대? 무대 스테이지 저기 가보자 여기는 원래 있었던 장소고 여기는 새로 만든 거야 넌 몰라요 넌 모르지 다랐 <웃음> 음. 버리지 마. 홍은색. 이거 셋. 껍질 좋아 와. 이거? 네. 응. 이거 버리지 마? 어. 응. 버릴게요. 아니. 와! 버릴게. 네, 버리겠습니다. 됐어 아니거든. 어, 뒤에 놔 아이고 한한 개만 어게해무남야미 우리 그냥 자정자 음. 먹어서 우리 음. 한 개만 가지고 가저께한 번씩 번갈아서 먹으면 되지 아니 또안돼안 안 깨끗해 한 번씩 젓가락 나한번 사용해 너한번 사용해 나한번 사용해 아무도 없어 다자너왜 맺힌 사 지금? 응. 아직 안자 안 아니? 지금 10시밖에 안 되는데 뭐아 사람 있어 사람. 응.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걸?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좀 없는거지 응. 원래 아마 이 시간에 여기 사람 되게 많아 응. 한국은 어때요? 한국사람들 늦게까지 운동도 하고 그리고 늦게 자는 사람 많지 뭐 봐? 화장실 봐 <웃음> 화장실에 관심 있어? 아니 왜냐면 아까 왜여여자는 응. 남자, 남자 여자랑 다 있어? 응 하지만 여, 이 보면 여자 볼수 있어 응그 아, 남자 그 여자 여자 여자 화장실 어, 들어갔어? 아니 어. 설마 그럼 나쁜 사람? 기다려 이따라. 야좋아이따고이이 이따가. 이이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가 이따가. 이따가. 이가 해. 응. 이가 <웃음> 야, 여기야펀 해, 해야 나 네. 이거 먹 오리 뭐해 음, 산책해. 주, 예뻐. 뭐, 집에 가. 집에 가, 산책해. 아이고, <웃음> 아, 어두워. 아이가 미미 아이가 미미 안봐 어, 갑자기 있어. 어안 <웃음> 나야 밖에. 밖에 아니야. 어. 아 무섭다. 홍대 가? 홍대 가. 가. 근데 가도 사람 없어. 그냥 구경해. 어. 그 가게도 없어? 가게 다 닫았지. 어, 고장네 보자 안 나. <웃음> 홍대 불쌍해? 어 홍대 원래 옛날 사람도많나서 지금 이렇게 진짜 홍대 아니야. 네. 옛날 왠지 미 미미한 미미도사람들 많나? 응. 맞아, 그래 말 여한지 여한지. 응. 두지 사람들 또 많나? 응. 시작처럼 진짜 많다. 이고기에 뭐 아무것도 사람 아무것어 음... 노고... 음. 여기 이미 여기 샀어 이거 딱 어, 맞아 어. 여기 여기서 여기 어디서 어. 목도리 샀지? 아뭐 홍새가 이렇게 되다니 음. <웃음> 건너 건너짐. 건너듯이. 와, 진짜 사람 없고 차도 없고. 어, 버스킹 하는 사람도 없고. <웃음> 길에서 술 마시는 사람도 없고. 아, 그 가게 우비 하면 매일 날 항상 퇴근한데 우린 같이. 아, 어묵먹 킨카 목킨카 가게 가다. 없지? 없어.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없겠지. 그. 어묵가게저기있잖아 어. 어묵 가게 저기 있잖아. 어 아마 없지, 없지, 지금. 어. 응. 아, 파이파이 이. 형제, 입구 파이폰. 버스 아니, 지하철 8번, 8번 맞아. 왜냐면 8번. 우리 다음 날 여기 파이폰. 데맞폰 여기 너무 이동... 여기여기 여기, 다 여자여기서 처음 만났지? <웃음> 8번 너 여기 있었지? 아 어, 우리 여기 또무 뭐, 여기 었어 그리고 동무 먹가게 이제 했어 어 식당 어. 근데 그 식당 아마 지금도 없어 아마 그때 김김 마음에 안들어 아니야 그 다음에 유명한 카페 갔는데? <웃음> 그때 왜? 마음에 들어 맞지? 어 응. 응. 그게 따라한 거야?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주차 한데 나와 집에 가자 산책 멀리까지 나와서 응. 했네 지금 졸라요 <웃음> 집에 서 자야지 어, 왜냐면 오늘 매일 운동 어, 어, 어, 어떤 날 어. 운동하면 어. 느낌 일찍 자고 싶어 피곤해서 그렇지 음. 많이 움직여고 음. 오늘 매시간 운동 그렇게 많이 했어? 음. 왜 해? 성공해해또또 해? 똘똘해? 어 우리 건강 위해서네. 어떤 날 우리 아침 밥 먹. 낮에는 그래도 사람 좀 있겠지.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이미 네. 너다 너. 아니. 해봐 이거 아프다. 해봐. 아니. 맞잖아. 아니. 가자. 니가 니가 니집에가자집에가자가 니가 니가 안녕 니가 홍대, 홍대 <웃음>